지금 저 이방인들은 대한민국 민방위 훈련을 전혀 모르는 듯하다 nothing bad happening 겠지 진정하세요 이거 그냥 민방 t 훈 h 일 뿐이에요 라고 a t the 은데 주어, w 사 a 적어를 적절하게 갖춘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다 침착하자 내가 누구인가 회화학원 전화영어 문법까지안 해본 게 없는 영어교육의 완전체란 말이다 이거 그냥 훈련일 뿐이에요 진정하세요 자 이럴 때는 세보 pp랑 투부정사를 조합해서 아니 아니 정사는뭘 자꾸 부정한다는 거야 민방위훈련은 단수? 복수? 진정하다가 동상가 수건가? 진정하다 진정하다 진정하다 독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와 시작하라 현타 없는 영어회화 내게 딱 맞는 토픽으로 24시간 원하는 튜터와 1대1로 이제는 튜터링이다 튜터링 영어한다고 고생이 많다 생 고생 그만하고 튜터링으로 1대1 개발해라 케어 1대1 케어가 된다고? 그럼! 윈터 이스 커밍 아악 이 새벽에 이렇게 떠들자니 잠도 없는 혈기왕성한 친구들이군 안되겠다 한마디 해야겠어 셧업! 이라고 하기엔 나는 젠틀맨 그렇다면 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떠드느냐고 돌려서 말해보자 완곡한 어법의 표현이 뭐더라? 적절한 일상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다 <목소리> 믿음한 십 년째 덕질하면서 조연, 주연, 엑스트라, 심지어 강아지 대사까지 리스내리스을 바보겠던 내가 이게 뭐지? 당황스럽다 아냐야 침착해.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. 한국말 하듯 그대로. 그래. 어순만 바꾸는 거야. 대체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오케이. 렛츠고. 왓 타임 이즈 나우? 4클럭. 땡큐. <웃음> 시작하라 편타없는 영어회화 내게 딱 맞는 토픽으로 24시간 원하는 튜터와 1대1로 이제는 튜터링이다 튜터링 <웃음> 대환아 지금 바로 슈퍼라 튜터링은 24시간이야 진짜? <웃음> 네.